아 어, 오늘 오랜만에 출 LCK 출전이라서 좀 약간의 긴장을 하고 했는데 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잘 풀려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히 그런 기분은 안 들었고 그냥 내할 것만 하고 우리 팀할 것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기 하기 때문에 좀 저희 할 것만 잘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라이너들이 진짜 지금 되게 굉장히 잘하는 상태라 일단 어 거의 전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 않을 정도로 다 잘한 것 같고 또 요즘 유할 선수도 엄청 자신감이 많이 붙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하면서 좀 옛날에 이제 유할의 기억을 되찾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이지만 일단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고 좀 자기 플레이를 집중하면서 좀 잘 하고, 이제, 컨디션 관리도 저랑 같이, 이제, 뭐, 운동을 조금씩, 뭐, 10분, 20분씩 하던가, 좀, 컨디션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좀, 복합적인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찾았고. 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경기할 때. 근데, 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막내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형들 하는 거에 조금, 따라줬다면 이제는 제가 이제 마, 맏형이고 더좀 끌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달란 것 같아요. 아 사실 제가 이제 막내였을 때 느낀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막내의 입장을 잘 알아요. 좀 어, 나이 어린 사람들에. 그래서 조금 이제 거의 허물 없이 지내고 조금 뭐 이렇게 위에 아래 이 나이 순보다는 그냥 조금 수평적으로 해, 해가지고 좀더 친하게 해서 더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생각엔한 요번 스크림을 하면서 그 합에 대한 걸 정말 많이 감독님도 이제 말씀해주시고 코치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한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 50% 60%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좀더 보완할 점이 많고 해가지고 네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체적인 맵을 조율하는, 그니까 뭐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정 시야 같은 부분도 이제 감독님들이 감독님이 피드백을 이제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 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완전 신인 상태로 돌아간 상태고요. 처음 이제 프로 게이머 시작할 마그 감정을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고. 지금 갖고 있고 또더 게임이 재밌어지고 더 치열한 사,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더네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 지금 신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어, 일단 저희 팀이 이제 좀그 롤러 <웃음> 저희 롤스터라서 스케이트 롤스터라서 좀 롤러코스터 그런 기 기복이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팀인데 좀네 그런 이제 이기면 완전 화이팅이 넘치고 한데 이제 좀질 때는 조금 어축 처진 느낌이라서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한다면 더 이제 좀 중간으로 쑥 가지 않을까 이제 좀 평온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원래는 제가 그 SKT 시절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이제 완전 평온한 상태에서 거의 할 것만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선수들이랑 하니까 조금, 살짝 처음엔 적응을 안 됐다가 좀 거기서 이제 맞춰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본에서 하, 했을 때는 이제 좀 짜임새 이런 게 조금 살짝 부족했었고, 좀 이제 원 패턴으로, 원 패턴으로 승리 공식이 정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제가 또 룰, 룰을 더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나 이제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이랑 같이 하면서 좀 이롤 공식 개념 같은 걸 새로 잡는 잡, 잡는 잡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서서히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내 마인드는 사실 좀 이제 나이 들면 뭐 피지컬이 떨어지거나 좀 이제 폼이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핑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나이 들면서도 더 잘해지는 선수도 있고 성숙해지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이에 관한 건 아예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자신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좀, 많이 해봤던 구도였어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픽을 꺼낸 것 같고, 좀, 그냥 자신 있는 픽 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뭐, 5주년이라고 해서 딱 체감이 되진 않는데, 좀, 그냥 항상 하면서, 프로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5주년 하면 이제 팬분들도 이제 축하해드 축하해 주시고 그런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하다고 예 네.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롤파크에 제가 한 번도 경기를 뛴 적이 없는데 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제 저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이제 나름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팬분들 얼굴 보고 좀 응원을 받아서 하는 게더 저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 어, 팬분들의 함성이나 이제 좀, 이제 파이팅이 이제 서로 교감하는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대회장이. 좀 그런 게 저는 더, 파이팅 넘치고 하는 게더 좋아서, 그런 차이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더좀 파이팅 넘치고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하는 이제 선수가 돼서 어디를 가도 잘할 수 있게 아니면 이제 팬분들이 아 잘하는 정글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좀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저는 원래 사실 SKT VS T, KT여서 좀 감회가 남다른데 거의 제가 SKT 시절 때그 페페 승승승도 당해봤고 승승 페페페도 해봤고 그니까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경험해봐서 제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T1 상대로도 그리고 또 적팀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있어가지고 좀 뭔가 진짜 지고 싶지 않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탕혁이 형이 또 미드갱을 잘안 당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이제 말려 죽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성 이렇게 좀 저희가 이기게 된 것도 저희 실력도 있지만 더 이제 감독님들이랑 코치님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잠도 진짜 별로 안 자시고 해주셔서 정말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